지난번 국감 때 법원의 수의계약 관련돼서 제대로 공개하겠다, 정비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것으로 8건을 공개하셨어요. 저희 의원실 쪽에 제출한 가구 구입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만 29건입니다. 29건은 여전히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된 계약의 현황 관련돼서도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게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흡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그좀 미흡해서 성교스럽습니다. 예.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법원의 수의계약 관련돼서 질문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부탁 말씀도 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예.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수의 계약 내용이 법령과 달리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앞으로는 어, 제대로 공개하겠다, 내부 규정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라고 저렇게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법원이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 이제 법원 행정처 겁니다 2020년 7월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8건을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 쪽에 제출한 가구 구입 관련된 수의 계약 현황만 29건입니다 그런데 이 29건은 여전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공개한 것하고 공개 안한 것하고 무슨 구분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 요거는 아마 일정 금액 이하는 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한 거는 계약서가 작성된 수익계약, 공개하지 않은 거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그런 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어,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뭐 지적이 있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도 다 공개하는 걸로 다시 그 시스템을 고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계약의 현황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서울시에서 수의 계약 정보를 공개한 모양이에요 보시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업체와 언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지금 법원이 공개한 정도만 이렇게 공개하시면 그 내용을 전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규칙에 마련되어 있는 기준하고도 안 맞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재판에 의해서 재산과 일신의 자유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고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법을 좀 지켜야 될것 같은데 국가계약국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처장님 더 수정된 게 있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한번더 점검해 보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가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미흡되게 됐다면은 저희 그 행정상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에 부합하게 잘그 고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가 6월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는 제가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려도 되, 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어, 음. 저희가 그좀그 미흡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어, 네. 예. 예.